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콜프 이경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인 앵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레슨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스파인 앵글에 관한 영상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일전에 스파인 앵글에 관해서 다룬 적이 있고요 다만 오늘 다시 스파인 앵글에 대해서 한번더 짚어보는 이유는 항상 모든 스파인 앵글에 대한 레슨 내용은 주로 다 측면 위주로만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정면 스파인 앵글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면에서 봤을 때 혹은 뒤에서 봤을 때 스파인 앵글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칠때 자주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파인 앵글, 척추각을 유지하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셋업을 잡았을 때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앵글이 유지된 상태에서 백스윙이 갔다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운스윙, 임팩트 그리고 팔로스루까지 지나가면서 피니쉬까지 넘어가는 물론 피니쉬 때는 몸이 조금 펴져도 되겠죠. 이렇게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공을 치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측면에서는 스파인 앵글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정면에서는 과연 스파인 앵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척추라고 하면 여기 뒤쪽 이렇게 쭉몸 뒤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는 선이겠죠? 자,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여기 목젖부터 배꼽까지 이렇게 명치를 가로지르는 선이라고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셋업을 잡았을 때 측면에서의 스파인 앵글의 모습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정면에서의 스파인 앵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을 잡았을 때뭐 약간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좀 많이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완전 히 일자로 세워져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은 이렇게 스파인 앵글은 두 군데를 기준으로 측면과 정면 혹은 후면 기준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기준으로 우리는 스파인 앵글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운스윙을 할때이 스파인 앵글이라는 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지되고 있겠지만 이건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울어진 스파인 앵글이에요 셋업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미스컨택이 나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 처음에 내가 셋업을 잡았을 때보다 스파인 앵글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도 내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몸을 이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 때 잡아놨던 스파인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가급적 상하체가 서로 분리되지 않게 같이 잡혀있을 수 있게 스파이 앵글을 유지하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거나 혹은 회전 오른쪽으로 스웨이가 되더라도 상하체가 같이 스웨이를 해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스파이 앵글의 틀을 셋업과 최대한 비슷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파이 앵글이 틀어지면서 힙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하체가 같이 밀고 나가면서 임팩트를 만들거나 혹은 상하체가 같이 같이 제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임팩트를 만들게 되면 최대한 셋업대의 자세와 비슷한 모양의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되겠죠 측면뿐만 아니라 정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의 스파인 앵글과 정면에서의 스파인 앵글이 같이 유지가 되면서 스윙이 들어간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택에는 큰 문제가 없이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파인 앵글이 유지된다는 라 뜻은 측면에서의 스파인 앵글은 몸이 펴지고 혹은 숙여지고 정면에서의 스파인 앵글은 상하체가 지나치게 분리가 되면서 다운스윙 때힙 슬라이딩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몸이 이쪽으로 고꾸라지거나 하는 내용을 방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훨씬 더 깔끔한 컨택과 훨씬 더 정확한 방향성으로 최대한 셋업과 비슷한 모양으로 임팩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임팩트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인 앵글 유지를 신경 쓰실 때는 너무 측면에서만, 옆에서의 모습만 신경쓰지 마시고 정면에서의 모습도 같이 스파인 앵글을 신경쓰시면서 을 공을 쳐주신다면 은전부다는 조금 더 쉽게 정확한 컨택을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공을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스파인 앵글은 두 군데서 확인을 하는 게 좋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펌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